12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는 일본 유코아마시 남부와 후지산 근처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유코아마와 관련되었던 일본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1923년 9월 1일 관동대 지진은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와 유코아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1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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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트럭도 절반 이상 모습을 감 췄습니다. 하늘이 제빛으로 물들었고 곳곳에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이번에 분화한 스메로 화산은 해발 3676m로 인도네시아의 130여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일본 역시도 아소산의 폭발과 최근 아소산과 사쿠라지마 그리고 기리시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9번 발생 포함만 규슈 지역 화산들의 폭발과 이즈오시마 하코네화산의산체팽창 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화산폭발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지진과 화산폭발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12월 4일 초승달 이후 다의 인력에 의한 영향은 며칠 동안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다음 주 초까지는 일본 내 강진에 반드시 대비하여야 하겠으며 과거 2016년 도카라일도 분발 지진 이후 부마모토 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